자 이번 시간에는 분해, 익스플로드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형이 있고, 선형, 구형, 원통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분해 변형 중에서는요. 액터가 해당 경계 상자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변형 축을 따라서 이동하며 마지막 액터는 이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하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고정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하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고정 상태에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양쪽은 안 되지만, 그렇죠? 한쪽으로 하고 또 한쪽으로 하면, 그렇죠? 양쪽으로 펼칠 수가 있겠죠. 선형이나 구형이나 원통형은 똑같습니다. 물론 이런 분해도 BOM 만들 때도 많이 쓰지만은, 그 외에 애니메이션 기능을 구현할 때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분해된 이 액터들 사이의 어떤 분해선 있죠? 그런 것들은 변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자에 가시면 경로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경로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해 보시면요 크게 선형이 있고 구형이 있고 원형이 있는데 아, 선형 분해 모드하고 파트별 선형 분해 모드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사실은 이제 일반 우리가 이제 뷰 모드에서는 선형 분해 모드를 쓰는 거고요 애니메이션 모드에서는 파트별 선형 분해 모드를 쓰게 됩니다 이게 차이가 뭔지 좀 이따가 실제 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됩니다. 구형도 마찬가지고 원통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형분해 모드는 축을 따라서 분해 비율을 작성한다. 액터를 선택하면 이런 기저모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저모의 어떤 빨간, 녹색, 초록 이런 축을 끌어서 액터를 적절한 방향으로 분해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알 l 키입니다 이게 곡선 탐지 기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있는 형상의 어떤 모서리를 이용해서 그 모서리 방향으로 해서 어떤 분해도를 쉽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점모를 드래그하는 대신 분해 거리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동이나 회전해서 거리값을 입력하듯이 요 그리고 기점모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 속성판에서 길이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력한 길이값을 N등분한다. X사이에 N등분한다. 더치페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액터를 축을 따라 간단히 이동하려면 이런 식으로, 음, 그렇죠? 이 평행 이동 기능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제 어, 세트죠. 분해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개의 액터의 세트를 이렇게 일자식으로 쫙 펼친다든지 음, 구식으로 쫙 펼친다든지 이럴 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앞에 보시면 기저모라고 배우죠. 자, 기저모, 기저모 계속 나옵니다. 자, 구글에서 기저모 쓰면 뭐 이상한 그런 게 하나 나오죠. 인형 비슷하게 나옵니다. 옛날에 기즈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 얘가 물만 맞으면 몸에서 뿅뿅뿅 쌍둥이가 태어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신기했고 무서운 영화였는데 지금 보면 아참 그렇습니다. 지금의 어떤 트랜스포머 있죠. 포머의 어떤 그런 화려한 그런 애니메이션, 그런 그 뭐랄까요. 영화도 좋지만 옛날에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영화도 상당히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기점모란 게 뭐냐면, 이거 피폿에 나타나는 겁니다. 피폿 위치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이동이란지, 회전, 이런, 익스플로 이런 기능을 쓰시다 보면, 3D상에 각각의 액터의 액터를 조작하는데 사용된 어떤 그래픽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액터를 선택해도 기점모가 하나만 나타나는데, 사실은 뭐, 그렇죠. 하나만 나타나진 않았죠. 로컬 변형을 쓰시면 이 로컬 변형을 쓰면 또는 다중 기조모 쓰면 참 다중 기조모죠 기조모가 여러개 나타날 수도 있고 로컬 변형을 통해서 각각의 액터별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이동, 회전 아 이런게 이제 나중에 가시면 애니메이션 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열어보죠 첫 번째 예제는요, 트랜스미션 기어박스입니다. 파일 열기하시면, 여러분, 예제 중에서 이 트랜스미션 있죠? 기어박스 카테어를 그린 겁니다. 안에 오면, 제일 밑에 오면, 이 샘블리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액터 병합하셔가지고, 여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는 몇 가지만 보이게 하고, 나머지 다 숨기겠습니다. 이 부분만 좀 보이게 하죠? 이게 눌러져 있는 모양이네요. 자, 이 부분만, 이렇게 보이게 하겠습니다. 아마 숨겨버리죠? 자, 볼까요? 자, 그런 다음에, 플러스, Y축. 맞죠? 가끔씩 이게 잘안 맞을 때는 마이너스를 했다가요. Y 마이너스를 했다가 다시 한번 Y 플러스로 맞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몇 개가 지금 있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 다섯 개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선형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찍고요. 이쪽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쪽은 이제 하나씩, 액터. 내가 선택한 액터에 대해서만. 하나가 될 수도, 여러 개될 수도 있죠. 이건 세트입니다. 쭉 선택해 보시죠. 그럼 이렇게 나타나죠. 자, 지금뭐 무슨 모드죠? 여기 뷰 모드입니다. 뷰 모드에서는 요 선형만 되는 거고요. 애니메이션 모드에서는 둘다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뷰 모드로 하시고요. 이게 왜 자꾸 바뀌죠? 다시 한 번요. 이렇게 맞춰 놓고. 뷰를 하나 만들어 놓자. 자, 먼저 뷰 모드에서 선형 찍으시고요. 이렇게 범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재으 나타나죠? 클릭,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요, 클릭 반대쪽으로 하셔도 되겠죠. 그 그렇죠? 왼쪽으로 하면 오른쪽에 고정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하면 왼쪽에 고정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펼치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편하죠? 클릭, 이거 위로, 이거는 또 앞으로. 이렇게 3차원적으로도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아,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는 되나요? 동시에는 안되죠. 그렇죠? 어떤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중성 위치 복구하죠. 되게 간단합니다. 그렇죠? 또는 어디게할수 있습니까? 이거를 가는데 클릭한 상태에서요. 마우스 놓으세요. 클릭만 하시는 겁니다. 이쪽에 와서 백 엔터 치면 이렇게. 맞죠? 그렇죠? 백간격을엔덤분 한다. 이렇게 뭐한 20씩 이렇게 분해하겠네요. 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지워버리죠. 이 상태에서요. 어, 사냥을 하는데 저는 이 경사 있지 않습니까? 요 모서리 따라서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잡으시고요. alt키를 누른채 그렇 가면 이렇게 보이시죠? 경로가 경로를 빨갛게 보이시죠?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a l t 키손 떼시고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경로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게 확인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경로를 잘 선택하면 훨씬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다시 한번요 중성위치 복구하니까 음... 안녕히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죠 선형을 한다 하며 범위 잡으시고요. 알트키 누르세요. 그 다음에 어떤 경로 있죠. 경로선 역할을 할 거를 하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축도 가능합니다. 원을 찍으면 원에 있는 내부의 중심축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빨간 선은 보이시죠? 자 이런 모서리 선을 잡으셔도 되고요. 또는 면을 갖다 대시면 면을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면의 수직 방향 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면의 수직 방향으 이렇게 움직이게 보이시죠? 네. 와, 이게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죠? 그러니까, 곡선도, 물론 곡선이 방향선을 가진다, 이런 표현은 좀안 맞습니다만. 그렇죠? 어떤 직선이나, 원을, 원의 중심 축, 또는 곡면, 곡면의 노만한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분해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alt키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요, 가지고 오죠. 자, 이번에는요, 파트별 선형이라고 있죠. 이건 어떻게 쓰냐면 애니메이션 모드에 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모드에서는 안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새로운 뷰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애니메이션 뷰로 변경하죠. 을 자, y 플러스로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창에서요. 타임라인을 일단 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현재는 1번 프레임 0, 초에 지금 프레임이 있는 거죠. 키 프레임이 있는 겁니다. 현재 상태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어, 변환했어요. 두 개가 있죠. 선형이 있고, 파트열 선형 프레임이 있는데, 그럼 선형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3초, 3초 정도에 갖다 놓고요. 3 뒤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이렇 빨간 선을 잡고요. 3초에 갖다 놓고, 선형으로 한 다음에 이걸 잡고 이렇게 파란 거를 클릭, 클릭해서 분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 이게 사각형 보이시죠? 이게 이제 현재 3초에서의 어떤 변화 사항을기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재생을 한번 해보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한꺼번에 재생이 되죠. 한꺼번에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겁니다. 아시죠? 자이번엔 이렇게 해 볼까요? 요 사각형 점을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고요. 다시 한번 3초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별 선형 분해를 해보도록 하죠. 잡고요. 똑같습니다. 파란 축 있죠? 또는 녹색 축, 빨간 축을 잡고, 클릭, 클릭했습니다. 어, 이상하게 뭔가 땡, 땡, 땡, 땡이 더 생겼어요. 타임라인에. 재생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어떻습니까? 선형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조금씩 다 움직인다 그러면 얘는 어떻습니까? 하나 움직이고,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순차적으로 움직이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참 재밌어요 자 그럼 이쯤에 와서 다시 5초에 와서 5초 정도 이건 4.9초입니다 뒤에 갖다 놔야겠죠? 5초에 갖다 놓고 얘를 다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파트별 선형분해를 하셔가지고 잡고요 반대쪽으로 해볼까요? 클릭 클릭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재생을 해보면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요 반대쪽으로 또 이렇게 동물 이 되겠죠? 어 이런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형은 뷰모드에서만 설 어, 뷰모드나 애니메이션 다쓸수 있어요 그렇지만 파트별 선형은 애니메이션 모드에서만 쓸수 있다 아시죠 자이 뷰를 업데이트 할까요 업데이트하면 이렇게 바뀐게 보이시죠 다시 뷰모드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뷰 활성화되버립니다 그렇지만 애니메이션을 하면 이게 기록되어 있는게 남아 있겠죠 죠그렇 여러분들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작업을 적절하게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커볼 한번 보죠. 축구공입니다. <웃음> 축구공처럼 보이시나요? 자, 뷰 모드로 하겠습니다. 하나 뷰를 만들어 놓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파일을 열게 보시죠 음, 사커볼 안에 제가 카티아로 모델링 했던 겁니다. 이캡 프로덕터 어셈블리 파일을 병합으로 해서 열심면될것 같아요. 제가 따로 이 안에 다 저장을 해놨으니까 혹시나, 네, 좀 그러신 분은 열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뷰를 하나 더 만들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뷰 모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형을 이해하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 색깔이 있는 사각형이 액터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동그라미 있죠? 빈 동그라미를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어떻습니까? 구형만 되죠? 구형 하시고요. 이 등각 비를 꺼버리, 겠습니다 더블 클릭 하면 적절한 크기가 되죠? 다시 한, 다시 한 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등각 보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가면 뒤에서 나중에 효과를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폭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중심을, 이 구의 중심을 기준, 중심점에서, 그렇죠? 음, 바깥쪽으로 폭파된다. 구형! 범위 잡으시고요. 기목 모양이 약간 틀리죠 어떤 모양이죠? 예, 이런 구형 분해도 작성할 때 스피어리컬 그러니까 익스플로즈 작성할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화살표 있죠. 클릭 바깥쪽으로 한번더 클릭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분해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참 분해가 쉽게 쉽게 돼요. 하나씩 분해할 거면 차라리 뭐 평행이동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의도 한 다음에 찍고 해당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폭파시킬때 쓰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중성 위치 복구하겠습니다. 해자고요 자, 그러면 이파트볼 구형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똑같습니다. 애니메이션들은 모드로 하겠습니다. 저장하지는 않죠. 자, 3초에 갖다 놓고요. 구형으로 클릭 안쪽으로 되나요? 안쪽으로는 잘 안되죠. 바깥쪽으로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재생을 해보면 한꺼번에 이렇게 폭파되는 겁니다. 음 이것도 참, 참 실감나죠? 네. 다시 그 반대로 해서 다시 중성 위치에 복구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폭파됐다가 다시 원래대로음 되겠죠? 그 다음 한 6주 정도로 왔어요. 이걸 잘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시면 상당히 재밌어요 파트별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조금 작게 해 놓고요 바깥쪽으로 한번더 클릭 하겠습니다 클릭 클릭 하시면 돼요 탁탁탁 어, 생기는거죠 액트별로 재생 해보면 폭발 했다가 줄어들고 하나씩 탁탁탁탁탁 <웃음> 재밌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구형입니다 파트별 구형 자 이번에는요 어, 전봇대입니다. 이 전봇대처럼 보이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웃음> 모델링 실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전봇대라고 열심히 그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죠? 우선 고슴도치 본 같습니다. 자, 전봇대 안에 이렇게 사람이 기어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음, 나사를 박아놨어요. 저는 이걸 생각, 이 예제를 만들면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원통형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참이예전 어디 들어 있냐면요 여러분 폴드안에 보시면 여기 텔레폰 폴 있죠 그 안에 보면 어, 솔리드웍스로 모델링 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어셈블리 파일 요걸 여시면 될것 같아요 액터로 병합하셔가지고 자요 형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모양 어떻습니까 여기 색깔이 노란 색깔에 있는 사각형이 바깥쪽으로 있고 요, 중심 역할을 하는 사각형이 어떻습니까? 정 가운데 있죠? 이렇게. 어떤, 땡, 땡, 땡이 고 땡, 땡, 땡이 있다. 가운데께 그냥 땡이죠? 이렇게 직사각형처럼 생긴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말은 뭐라니니까 이거를 바깥쪽으로 원통형 분해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듯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적절한 모양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이 번에는요 3채 갖다 놓고요. 음, 뷰도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할까요? 새로운 비를 하나 만든 다음에 자이뭐 어, 애니메이션 모드에 사겠습니다. 3채 갖다 놓자. 그런 다음에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잡고요. 원통형 분해. 바깥쪽으로 클릭 한번 떴습니다. 위로 더 커져버리죠. 저는 옆으로만 나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약간 다릅니다. 다시 한 번. 클릭, 클릭. 물론, 클릭, 클릭.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클릭, 클릭.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모양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게 어떻습니까? 중심이 어디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전체의 중심이 여기 있는 거죠? 기점으로 뭐 나타날 위치를 보면, 여기가 중심이 되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져버립니다. 그렇죠? 그니까, 러 썩, 조원, 방향은 아, 아니라 얘기죠. 그래서 어, 원통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요. 이 중에서 중성 위치하고 육주에서 파트별 하겠습니다. 이 범위 잡고요. 클릭,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쪼로로 생기는 건 마찬가지인데 제가 생각했던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등각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생성되는 거죠. 그렇죠? 아, 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물론 이게 이제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형상에 따라서 뭐 적절하게 그냥 자유폭발식으로 분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필요할 것 같죠. 그렇지만 이걸 이제 좀 하나씩 하나씩 분해들을만다고 치면 자, 지울까요? 뭐 이쯤에서 그래서 하나를 평이동하겠습니다. 예, 찍고요. 클릭 클릭. 그 다음에 다음거 찍고 적절한 위치 있죠. 위치 잡고 어 부모에서 변형복사얘기 부모에서 여기 얘를 얘 아, 잠시만요. 다시 한 번요. 보겠습니다. 평이동이 잘 눌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제하시고요. 자 여기다 대고요. 어떻게 하면 되죠? 부모에서 얘의 변형을 얘한테서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죠. 다시 그 다음 거 찍고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부모에서 하셔가지고 얘가 얘가 움직이는 만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야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물론만 한꺼번에 움직이겠다. 그러면 이제 적절한 위치에 갖다 놓고 위에 그다 잡고요. 부모에서 첫 번째 거 하나 클릭해주면 어떻습니까?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게 보이시죠? 하나 빠졌네요. 자 그렇죠?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게 보입니다. 제가 원했던 건 이거였는데 이렇게 원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원통형 분해가지고 원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펼쳐질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방법을 쓰면 구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보실 필요는 없겠죠 아시죠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 꼭 한번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예 따로 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이 부분도 컨트롤 S 컨트롤 s 컨트롤 s 여러분 여실때 혹시 열어봤더니만 자 열어볼까요 파일 열게 보겠습니다 예 파일 열어보면 이렇게 열리겠죠 위에 보시면 이렇게 있겠죠 네 예. 드래그 해보면 이런 상태 또 드래그 해보면 분해된 상태를 오, 제가 업데이트 안 했는 모양입니다 업데이트 한글로 한번 불러와 볼까요 자 스피어리크 어, 사커볼 있죠 사커볼을 열어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업데이트를 다 안했던 모양이네요 자 애니메이션 모드에 보시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분해 방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될수 있으면 원본을 여셔가지고 지금좀이면 뭐 방향 잡고 이런 것들은 하실 수 있으니까요 색깔 바꾸고 이런 것들은 어, 원본을 여셔가지고 작업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